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 애니메이션 ppt 입니다 파워포인트 만들 때 애니메이션 정말 많이 쓰실 텐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순서대로 나오게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애니메이션 넣는 방법 정말 간단한데 간단한 효과 하나만 넣어 주셔도 확 달라지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 어떤 테마를 잡았냐면 실버바리스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PPT를 만들어 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g e t i m a g e b a n 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데요 g e t i m a g e b a n 자체가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무료 이미지를 배포하기도 하거든요 그 무료 이미지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느냐 면 사이트 왼쪽 상단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누르시면 하루에 3컷씩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하루에 3컷씩 한 달이면 90컷이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아주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무료 이미지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무료 이미지는 상업적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셔서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이미지 ppt용 png로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콘도 다운로드 받을 건데 여기 5만여 컷 무료 이미지 검색하기로 들어가셔서 커피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아이콘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이미지들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파워포인트에 한번 삽입 한번 해볼까요? 삽입 그림에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밝은데요 뒷배경이 어둡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어둡게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넣을 건데요 애니메이션, 삽입 도형, 타원 도형을 선택하셔서 Shift 키를 누른 채 삽입해 주시면 이렇게 정원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Ctrl 키를 누른 채 그대로 이동시키면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대각선인 상태에서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편집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대각선을 해주시되 꼭 쉬프트 키를 누른채 해주셔야 된다 는 거. 그래야지만 정원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거 작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컨트롤 키한번더 누르시고 톡 쉬프트 키 누르신채 톡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말풍선이 나오게 되겠죠 자이 모든 색깔을 흰색으로 윤곽선 없음 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다운로드 받은 아이콘도 삽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콘까지 삽입을 했는데요 이제는 아이콘과 뒤에 있는 원 도형을 그룹화 시켜 줄 거예요 하나의 개체처럼 묶어 주는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Ctrl-G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신 뒤에 전체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Ctrl 키를 누른 채그대로 복사 그리고 크기 조금만 더 작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자 이후에는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건데요 하나 둘세 번째 단계로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전체 다 선택을 해주신 뒤에 상단에 있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밝기 변화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밝기 변화 눌러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뜨게 되잖아요 그런데 순서대로 타이밍에 맞춰서 나오게끔 해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일단 재생 시간을 0.3초로 더 짧게 해주신 뒤에 두 번째 있는 이 도형에 지연을 해주시면 돼요. 몇초 지연을 할 것이냐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0.2초 자 여기는 0.4초 그러면 순서대로 지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이시죠. 하나둘셋 하나둘셋 자, 이런 방식으로 내가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넣었을 때 순서대로 살짝만 늦게 나오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꼭 지연이라고 하는 이 타이밍을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의 중간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전체 다 컨트롤 키 누른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위치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자,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뒤에 있는 아이콘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뒤에 있는 아이콘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순식간에 그림 바꾸기를 해 봤습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너무나도 쉽게 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 봤습니다 이 텍스트에 또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건데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 글자 하나하나 애니메이션이 적동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해요 텍스트 상자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밝기 변화 또는 올라오기, 날아오기 아무거나 선택해 주셔도 돼요 자 올라오기 해볼게요 그리고 재생시간은 0.5초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 두 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여기에서 효과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한꺼번에가 아닌 문자 단위로 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자, 짜라랑하게 텍스트 하나하나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누를 때마다 하나씩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어떠신가요? 애니메이션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응용하는에 따라서 형태가 많이 바뀔 테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식 이외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스상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